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멤버들 찌는 네. 거? 보니까 더 실감이 네. 확 난다 이제 각성 됐어요 이제? 진짜 이제 됐어요 어. 자 어떻게 마음 좀 편하신가요? 뭐 편하기도 하고 또 뛰면 또 뛰어요 저는 오, 이게 한번 하면 괜찮다니까 너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아니자 <웃음> 라운드 는아간 금지였지만 이번에는 금지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 네. 아, 그러니까 멤버들 의사만 괜찮으면 네. 디노 정하는 재해도 되나요? 찐사람은 뺍시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단체 때만 다 같이 하는 걸로 할까요? 네네 마지막 단체는 뭐예요? 각각 수행 지령이 있는데 그 수행 지령에 맞춰서 수행자만 빼고 다른 멤버들이 이걸 수행할 때 나올 것 같은 그 액션을 그, 미션, 그, 그 행동을 정해주면 됩니다 계란물 풀기에서 계란물 풀.. 그냥 뭐.. 뭐라 해야 되지? 이해 잘 못하셨죠 무슨 소리예요? MC분 <웃음> <Yeah. 애쉬> <웃음> 게임 이해하신 거예요? 아니 게임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웃음> 네 이제 굶자 행동을 쳐야 되는데 민규 씨또 아, 나부터요? 민규 씨부터 하겠습니다 아. 민규한테 올릴만한 미션을 하나 네, 지, 미션을 지정해 주시면 지령을 정합니다 어... 컵라면 면다 먹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다 먹기? 면다 먹기. 뜨거운 라면인가요? 뜨거운 라면이겠죠? 그러면 후 <웃음> 불면 <웃음> 푸 불기금집 뭐. 라면을 먹는데 불어야 될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건 불쌍한데 <웃음> 너무 잔인한데 예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그래 그래 제가 정말 타기 싫으면 예상할 수도 있어 아오늘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어. 민규 씨의 수행 지령은 쿱라면은 음, 면다 면 먹기입니다 민규 씨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바로 네. 갈까요? 네. 우선 이거 좀 흔들어 놔도 되나 그러면? 그것까지 행동일 수 있어요 젓가락 쓰지 않기 막 이러면 젓가락으로 먹는 게 <웃음> 행동 지령이다? <웃음> 우리가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은 아닌데 바닥에 부어가지고 그걸 입으로 먹을 수있 <웃음> 진짜 발, 발로 이렇게 찬 다음에 <웃음> 먹을 때 시작할 수 있어 <웃음> 면 저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 젓가락 들었죠 음, 이게 라면 좋아해 자 민규 씨 준비됐나요? 민규 형이 라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표정이 굳어 보이는 아, 건 아,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좋아하는데 라면을 네,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자 갈게요 여기 씨, 앞에 서주세요. 너무 부담 같지, 마 준비, 시. 작저 아, 뭐야, 뭐야. 아. 아, 아 안전하네요. 몰랐다. 오, 와. 와, 진짜 먹겠는데? 잠깐. <웃음> 얘는 이거 1분에는 못 먹어도 실패니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탈락하면 웃기겠다. 아우잘 먹는다 야다 먹었다 다먹었 천장 다 되는 거야다 먹었다 몇 분이 몇 초예요? 40초입니다 야 없는데? 다, 먹, 다 먹었어 <웃음> 아니 없어 아, 없소, 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먹었어 다 인정 인정하더라하와 성공 와너 금지 행동 후, 후 부는 게후 부는 거지 행동 나딱못 봤지? 불러다가 아 봤어 그거 봤어 먹뭐 아, 그냥 아, 불려다 말았어? 그래 내가 오 이랬거든 진짜 민기의 지가 의지가... 느껴지네 알았다 어. 다음 행동을 정해주세요 다음 행동은 귤 까기 귤 까기 귤까기 원색 개 까지 않을까? 일분인데 행동지령을 어렵게 하면 되지 손으로 깐다 뭐 이런 걸로? 와.. 대박이다 <웃음> 그거는 그냥 수세요잖아 그럼 입으로 까면 <웃음> 되잖아 이렇게 아니면 은 형은 이렇게 생각할 걸 알아서 입으로 까기? 귤깔때손안 대고 까기 그러니까 이거로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손을 안 대면 안 되는 거야? 손안 안 대고 깔려고 하는 게 손으로 깔아 아, 입으로 깔려고 하면 탈락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손 이외에 아, 이외 다른 오케이. 부분으로 깔려고 오케이, 오케이. 할 야! 원우야! 아. 원우 씨의 지령은 귤 3개 까기입니다 깡이? 어, 하나인가요? 어. 한 개가 날것 같습니다 한 개, 한개한 개. 한 개가다, 한 개가다 1분이니까 이거 3개 까그는 너무 힘들어, 저거 시 좀,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였는데? <웃음> 어? 네. 수안될것같고 <웃음> 아 역으로 당했네 <웃음> 어. 아 저는 그래도 좀 편하게 하시길 바랬는데 승가 그게 짱이었어 색인데 아 이거 하나로 해야 돼 이게 짱이었어 색이면 어, 손을 아, 깠어 어. 멤버 생각하는 거 예상하면서 하네 야 발상 좋았다 이거 따, 다른 질형 뭐 있어? 다른 질형이 장미 바지 장미 바지 입기? 입기? 손안 대고, 대고 입기 웃기게 손안 대고 입기 아그독이 걸릴 것 같은데. 독이 걸릴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팔로 팔로도 할수 있고 발로도 할수 있고. 잔인하다고 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개인 개인전이에요. 진호 씨 저거 보고 오셨는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양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양보하지 마 이거. 아, 이거는,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살아야 돼. 진짜 이거는 살아야 <목소리> 돼. 자덕겸씨 게임 뭐예요? 장미 바지 입기. 장미 바지 입기? 그 바지 위에다 입어도 돼요. 바지 벗지 않아도 돼요. 바지 왜 벗어요? 안 벗어요. <웃음> 벗을까 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쇼! 쇼! 쇼! 쇼! 뭔데? 손 대고 입기가... <웃음> 저는 원우 씨가 손안 대고 하는 게 금지였잖아요. 역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아, 앉아서 입기 이거 갈거 같아요. 화났다. <웃음> 화났다. 화났대요. <웃음> <아이고. 웃음> 야, 하면 해. 아니야, 하면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난, 아니야. 난 형이 꾀를 쓰는 걸 상상을 했는데 어. 아, 꾀가 생각이 안 나. 야, 누나 신발 입고 가. <웃음> <웃음> 자, 그다음 우리 슈아 형인가요? 네. 우와... <웃음> 저시아는 프리스타일 댄스를 시켜. 애벌레춤 안 추고. 어, 이 그거 아니면 애벌레춤 안 추게 하는 거. 이거 무조건, 무조건해. 아니, 아니야, 무조건. 오히려 오히려 주아 이거야. 이거야. 진짜 이거야. 야, 왼쪽 주머니에 손 넣을 거 같지 않아? 아, 왼쪽 프리스타일 손 댄스를 손 시키는데 거. 고개를 갸우뚱하는 어. 순간 끝. 아, 그래, 그래, 그래. 컬 야, 야, 야, 근데 프리스타일 댄스 뭐뭐 추다가 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고개를 숙 거야. 지그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야. 약간 머뭇거리면서. 어, 민망 영상. 아, 이거 하면 끝. 번외로 진짜 이거 이거 한다 한 표. 주아 씨. 자시셔시의 지행 수령은 프리스타일 댄스인데요. 프리스타일 댄스요? 1분 동안 춰 주시면 돼요. 1분. 잘 추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 워킹만 하셔도 되고.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수, 상상이 될까? 많은 생각이 되고. 숨을 쳐야 되는데. 춤 숨을 쳐야 돼요. 뭐가 안 될까? 행운을 빕니다. 행운을 빕니다. <웃음> 자, 혹시 싸운틴 노래 중에 프리스타일 댄스 추고 싶은 노래 있나요? 아, 진짜 아무거나 아무거나 신... 주세요, 그냥. 준비. 씨. 이거 흐느럭하게 못 불러. 어. 어. 어, 우리 심상위원이에요 <목소리> 우리, 우리 심사 슈보 슈보 형 해야 돼요 아니 프리스타일 5초도 뭐 실패해요? Seven, 아 좋아요 좋아요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좋아요 <목소리>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아직, 아직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 아직 안 좋았어요 아직 오예예예아왜 프리스타일 댄스 아 진짜 <목소리> 아니, 안왜안 시키는 아, 거야 아, 아 좋아요 슈왜 치는 거야 렛츠 고 성공할 수 있어요 셔아씨 아직 눌리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예! 오예! a 예 y 예 a 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 다 a 했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 어요 h yeah, yeah, yeah, yeah, y e 는 h yeah, yeah, yeah, yeah, y e a 이럴 줄 알았어 거였어. 이걸 안해 살아남았어 되게 당당하게 했어 다음, 우지씨. 다음 우지 씨 아, 제발 몇명더 걸려줘 안 그러면 나랑 어느 형 뛴단 말이야 동력? 자 그래서 우지 형, 우지 형 지령은 뭘로 뭐, 뭐 할까? 이거 어때? 좀 너무 너무 가혹한가? 가혹한가? 차렷 자세로 5초 이상 읽기 아니면 야 그거 어때? 어, 어. 셀카 찍기인데 어. 자기 혼자 나오면 탈락 셀카를 찍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걸리게 찍히면 걸리는 거야 아, 근데 나오게 찍을 거 같은데 지... 여기에서 찍으면 뒤랑 앞에 다 사람들이 찍고 뭐 쟤가 제가, 제가 되게 이렇게 찍지 않나? 자기만 나오게 이런 식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운명 맡기자.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멤버가 걸리면 탈락. 어. 걸리면 탈락. 어, 걸리면 탈락. 우지 형! 어. 지윤아. 이게 편하게 하자고 해도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심각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어. 거야. 이게 뭐라고 막 이렇게 심각하냐. 그만큼 번지 점프가 심각하다는 거. 그니까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자, 우지 씨는 셀카 찍긴데. 1분 안에 어. 한 장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단한 장. 한 장이에요. 올리원, 올리원. 머리싸 하기 싫어. 머리싸움. 씩. 자. 잠시 아니요 찍었나요? 아직 안 찍었어요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찍을까 일 분에 한장 빠져나갈 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야지 어살 찍었습니다 어 살이 찍혔어요 살이. 지금 화이팅 못할게요 살이 살이 과연 과연 아 성공 와. 왜 실패지 실패지 뭐와 실패다 아, 저 아, 그러네 저, 멤버가 단한 명도 안 걸리시. 실패 실패입니다. 아니야 아니요 실패입니다. 실패야. 멤버 걸려요. 그러니까 의견 어. 좀좀 해주세요. 뭐가 맞아요? 멤버가 걸려야지. 걸려야 성공해요. 성공이야. 멤버 어? 걸려야 성공이야. 지금 표정이 안 얘, 그런데. 얘얘 혼자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빠져있어요. 이해를 잘 못한 거야. 어. 걸린 거죠. 실패죠. 어. 맞아. 아 다행이다. 세명 됐다. 나와요. 다음 번호이지 번호니. 번호니 게임 뭐 할까? 이어폰 귀에 꽂기 이어폰 귀에 꽂기어손안 쓰고. 손안 쓰고 어. 이어폰 귀에 꽂는다고 이거 어때? <웃음> 오른쪽 먼저 어. 끼면. 탈라 꼭불보기잖아, 진짜. 좋아. 그거는 그냥 우리 운을 맡겨야 돼. 자, 번호 씨, 보호씨 게임은 이어폰 꽂기입니다. 시간 많잖아요, 1 분이면. 귀에 꽂아야 합니다. <웃음> 잠깐만. 자, 무선 쓰실래요, 유선 쓰실래요?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둘다 여기서 그냥 냅두자둘 네, 중에, 네, 중에 하나라도 끼시면 됩니다. 아니 잠깐만, 시간 좀 주면 안 돼? 안돼 안돼. 그거를 일분 안에 아, 하셔야 됩니다. 시 <웃음> <목> 내가 봤을 때 1분 많아요, 지금 어, 아, 이렇게 되면 야, 안 돼요, 1분 안에 고민이 많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아, 손을 못 빼고 있죠 어. <웃음> 컵라면 한개다 먹기보다 어려 쉬운 건데 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손을 못 빼고 있죠 <웃음> 1분 안에 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을 낄 것인가? <웃음> 과연 어떤 것을 낄 것인가? <웃음> 시가 없어 머리성 <머릿속. 웃음> 아, 네! 머리성! 오오 자, 이혼은? 머리성! 오오 우와 살았어 성공, 성공. 성공. 와, 살았다, 살았다. 성공입니다 뭐였어? 오른쪽부터 먼저 끼면 실패였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방향일까봐 방향일까봐 그 방향일어봐 어떤, 어떤 방향? 야, 우리가 어, 너무... 아 근데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대단하다 이거 피하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 <웃음> 오케이 호시 형 야, 그거, 그거 어때? 프리스타일 랩인데 요, 쓰, 요 쓰는 게 오케이, 대형 좋다, 좋다 근데 자기는 호랑이 금지 줄알 거야 오케이, okay, 요 호시 오, 형! 어, 자기는 호랑이 줄 알을 거야 어떻게 뭐 기대되시나요? 제발 걸려주라, 제발 호시는 진짜 좋아할 만한 거 준비했어요 호시 씨를 위해서 프리스타일 랩을 아, 형부터 하할 거예요 이 어. 나잖아요 아, 프리스타일 랩이야? 아, 저, 나, <웃음> 에이 형, 에형축하 야, 바로 걸려야 네 아, 이 사람들 너무 무서워, 악마 대 악마 아, 저런 형그 형이 낸 거야? 어, 내가 낸 거야 주니어는 그냥 맹먹으러 가자 아. 어 레몬 먹기야, 레몬 레몬몽끼. 먹기 레몬 먹어 아, 좋다, 전... 아, 저는 하나도 안싶데 레몬을 1분 안에 먹는데 빨리 먹으면 실패인 거야 20초, 그러 아... 20초 남겨놓고 먹으면 지는 거야 아니, 50... 그러니까 41초부터는 성공인 거야 야 40초야 아, 45초 45초 할게요야 괜찮다 아, 45초 아, 이내에 먹으면 이걸 밑밥을 깔게요 어. 먹고 휘파람 불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야 진짜 끔찍해 아이마들이 악마 인간 다 운이야 진짜로 아, 네. 레몬 하나 먹고 휘파람 불기예요 레몬 먹기예요 레몬 한개 먹기 설 휘파람 하는 거그 동작 아니지아은 휘파람은, 휘파람은 지렁이에요 저 정확히 들었어요 레몬 한개 먹고 휘파람이에요 다 먹고? 네 1분 안에 1분 자, 1분 자 1분입니다 시간 충분해요 자, 시작. 시작. <웃음> 평소 싱거를 잘 드시는 분주이시죠 샤? 네, 샤, 샤, 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는데? 와, 와,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번에나처럼 먹어 이거를? 우와, 야, 대박이다. 이거 다와 대박이다 거의 다먹어봐 우와 진짜 잘 먹는다 다 먹어가?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와. 아니, 아니 안삼켰지아안 안 삼켰어, 안 삼켰어 삼키고 삼키고 삼키고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자 제가 자, 이걸 누르시면 돼요 <웃음> 야, 누르시면, 누르시면 돼요 <웃음> 누르세요 누르시라고요 아니 누르, 누르시라고요 <웃음> 아니, <누르시라구요. 웃음> 아니 나왔잖아 <나가더라. 아니, 웃음> 그 레몬을 45초 안에 드시면 실패해요 아 그래요? 아왜 그래. 아, 늦으라고 해야 돼? 아 그래 야 무슨 레몬을 20초만에 먹어? 야왜 이렇게 빨리 먹어? 아니 내가 6번 시킬 때 짜증 냈어 풀었잖아 <웃음> 아니 풀었잖아 풀었잖아 어떻게 악마 대단 악마인 간아니잖뭐 할까요? 푸쉬 푸쉬업을 1분에 30개를 하는 거야 30개. 한 번에 30개를 하면 성공이고 <웃음> 10개, 10개, 10개 나다 걸려서 되게 서운 아, <웃음> 아 그냥 괜찮은데? 진짜 복불복 갈래? 내가 명상을 안 하고 뭐한 음, 번에 못세면탈락 다른 아, 걸한다 이걸로 하자 <웃음> 한 <웃음> 번에 못세면 탈락하자 아 그래 너무하다 근데 야 그래 그거 해 그냥 그거 해 그거 해 나는 후보자가 아. 많아져야 좋아요 아니면 차라리 1분 안에 횟수를 정해 1분 안에 물을 세우기를 하는데 어. 할수 있는 만큼 하세요.를 어. 하고 세번 이상 세웠을지 아하. 탈락. 그러니까 두 번만 세고 끝내야 되는 거야. 어, 그럼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어. 야럼 성공이지. 그한 번만 하는 거한 어. 번만 하면 탈락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한, 번, 한, 한, 한 번만 하면 탈락. 한 번만 하면 한 뭐. 번만 세우면 탈락이 돼야 되는 거야. 한 번만 하달라. 탈락. 한 번만 해달라 는 말은 안할 거야. 한 번만 라한 번만 하면 한 번만 세면 탈락인 이렇게 돼야지. 돼야지 이건 얇아지는 거야. 어, 이건 것. 그럼 일분 동안 물병을 세워주세요. 어, 그냥 이렇게. 어. 심각해네. 일분 동안 물 먹기. 물병을 돌려서 세워주세요 그냥 재우면 되는.. 그냥 하나를 세우면 되는 거지? 음. 돌려서 세우는 거 알죠? 명호 맨날 하는 거 그냥 하나.. 이거? 아 그거 그거 음. 그 그냥 할게 1분 동안이에요 1분 어, 동안에 많은 걸 돼요 <웃음> 야 그거 너무 어려운데? 자 미션 실패해도 실패죠 아갔다몇초 남았어요? 아, 아이. 자 15초 남았습니다 어 뺐어 뺐어. 오... 아, 와, 그냥 아 그냥 실패인데. 와. 그냥 실패인데. 와. 4초 남았어요 4초 남았어요. 더더 더 해도 돼. <웃음> 끝났잖아. 족족족족족더 <웃음> 해도 돼. 많이 걸렸다 이번에. 걸린 사람 누구예요? 어 다섯 여섯. 어, 이거 어려웠네. 어, 오 어, 많이 걸렸네. 이거 어떻게 할까? 가이바이브 할까요? 안 되면 제인 거 가이바이브 가이바이브. 선착순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말고요 자, 자, 잠시만요 깐 뭐, 잠시만요 3시간인데? 이미 됐어 아 선착순 할 거면 선착순 아, 해, 네네, 인 기사로 빠지세요 아 근데 나 하고 싶었는데 어너 나랑 바꿀래? 일단 해보고 가위바위보 누구누구 졌어? 우리 셋이 우지영, <웃음> 우지 형, 형 떨고 있어. <웃음> 우지영 <형> 떨고 있어. 그럼 <웃음> 나 지금부터 심명 떨려. <웃음> 진짜 지금부터 심명 떨려. <웃음> 어, 괜찮아 할 만해. 잠깐만요. 지금 빠진 사람도 여기서 한 사람 뽑고 다시 게임 진행하도록 할 거야. 아아 세분티 청소 스타일. 여기서 한 명만 걸리고. 그래 아, 한 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 다시 다시 진행하도록 아, 할게요안 내면 냄신 거 하백 포. 안 내면 냄신 거 하백 포. 와 우지호은 확정되고 일단 우지호, 확정. <웃음> 일단 우지호 확정 다음 게임은 저기 푸드앤커피 찍고 세요 푸드앤커피 찍고 세요찍고오라갈 생각이 없네요 <웃음> 신발 봐줘요 신발, 신발. 아저 간판, 가... 아, 간판 찍고 세요아저 간판 찍고 세요 간판. 간판 간판 너무 어뭐원 성공 아잠기만아시가 아야 아야 아야 아아아아아 진짜 뛰기 싫어. 야 싸우지 마야 그냥 밟고 올라가 옆에 옆에 있잖아 아하 그 호시 형 그냥 하고 싶어 <웃음> 해내 <해야 되지, 웃음> 하고 싶은 거야 호시야, 지금 하고 싶어 안나안 돼, 안 나. <웃음> <웃음> 야, 이거 진짜 그거 뭐 해야죠 <웃음> 잘했어, 호시야, 이제 와 <웃음> 자, 호시 탈락 이렇게 해서 날 쓰고 가라, 듀오인 <웃음> 우지 씨, 호시 씨 난, 날 띄고 가라 날 띄고 가라 이게 내 포턴이 날 띄고 가라 됐어 아, 살았다, 살았다 <웃음> 와, 진짜 미쳤다 민규야 너 목숨 걸고 게임해라 <웃음> 거기서 MC로 진행해줘 아 알겠어 근데, 야, 근데 너희 둘 목숨 걸고 게임해 우지 형 어때? 좋아 나 영상 찍어줘 알았어 아 아니 호시 형왜 이렇게 겁이 없지? 곱스형 마지막은 다 같이 해볼까 하는데 어때? 나도? 어 아예 다 같이 아안 할래 그래 나도 안 할래 갈게요 남편 남편 같이 촬영 준비할게 호랑해 와이형 진짜 하고 싶었나 봐고도 됩니다 아, 자, 나둘 그래. 오 o 만 n 토랑이해와 o 랑이해와 y 멋있다 와. 야 멋있다 n l y hat! 없 o w Wow! Wow! w 야 멋있게 춤춰줘 춤춰! 와! 와! w 호준이 o w w 다야 진짜 안 무서 w 안 w o 야저형 진짜 짱고민 o w Wow! w 안 w Wow! Wow! Wow! Wow! Wow! w 와, 진짜 미쳤다 와와할수 있다! 아, 아, 아. 하나님이 뛰지 말라고 저한테 계시 내려주시는 거 같은데 계속 벗겨지는데 우지 형 우아해 해줘야지, 우아해 <웃음> 우지 형 우아해 해, 우아해 <웃음> 우아해 해줘야 돼 뭐라고? 우아해 해달라고? 야, 우지 형 진짜 겁먹었다 우지 형 이런 거 처음이야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그치, 첫 저, 저, 나오지, 첫나서지 어, 저저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목소리> 우와! 우지야! 우와해! 우와 우와해줘!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목소리> 우와, 준비한다! 우와, 우와 준비한다! 우와, <목소리> 진짜 무서워, 진짜! <목소리> 형, 무섭지? 진짜 엄청. 아, 형, <목소리> 화이팅! 어, 할수 있어, 우지 우와! <목소리> 형은 우리 팀의 이유지야! <목소리> 아, 심장이 안 멈춘다! <목소리> 할수 있다! 두 1, 만즈 우와해! 우와! 해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야 와. 뛰고 나니까 좋다. 대박이야? 우후. 너 지금 침대에 있는 거 요정 같다. 우와! 형잘 뛰었어. 와 진짜 무서웠어. 우지 형 어때? 뛰기 전이 진짜 무섭다. 그렇지. 그렇지. 뛰기, 뛰기, 전에 뛰기 전에서 막 우는 사람들 있잖아. 어, 도겸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어. 형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했다. <웃음> <Achço> 뛰기 전에 딱 여기 서잖아. 이걸 내가 어떻게 뛰지 야, 그냥 아늑해 그냥... 그렇게... 미쳐 진짜 아늑해 그냥 아늑해 아늑해 아늑해 아늑해 뭐야 아늑해 내가 저기 우리 집 같아. 3라운드는 그럼. 단체로 다 같이. 다음 판은 눈치 게임 두 번을 할 거예요. 네. 그냥 두명 걸리면 두명 올라가는 거고, 세명 걸리면 세명 올라가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두 판을 할 거예요. 한 판만 하면 안 돼. 어차피 두 명이 나올 텐데. 아예 많이 뛰자 그냥 온 김에. 아너 진짜 하지 마. 아니야? 아. 아니야. 한 판만 수. 할까? 한 판이 세 명이서 외칠 수도 있고. 얘 진짜 <웃음> 얘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운질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편하게 갈게요 편하게 시작해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웃음> 어! 아 아. 예, 2, 3, 3 2, 3 3삼몇 명이야. <목소리> 진우야, 너가 걸려버리면 어떡하냐. <웃음> 아니 걸린다 진우야. 형.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야? <웃음> <웃음> 윤종환 진짜 못됐어 도겸이야. <웃음> <지경이야. 웃음> 아니 윤종환 <웃음> <웃음> 걸렸어? 아니 안 걸렸어. 안 걸려서 이런 거야. <웃음> 난, 나랑 나랑 진우야? 어. 그래 나 뛰기로 했으니까 가자 가자. <웃음> 와 사할까 했는데 와. 나는 나이 생각 했어. 그냥 나는 그까짓 하지 말아야겠다. 그까짓 <웃음> 하지 마는데 여기서 눈치 게임 십 위까지 가면. 운명이다. 1 0 뛰자. 아, <웃음> 나 살아남았다. 오늘. 민규야, 살짝 아, 올라만 가 봐. 그럴까? 아니야. 나랑 올라만 가 볼래? 우리 나랑 올라만 가 볼래? 어, 우리 둘이 올라가면가 볼래. 올라가는 가능드 형, 나 같이 가 주면 안 돼? 두 개는 우리가 같이 가줄 건데? 얘 <웃음> 둘이 예, 같이 가 준대. 나랑 같이 가 줄게. 가자. 와! <웃음> 아, <씨>, 이것도 물러오네. <웃음> 야! 아, 나 아, 이거 이거 기대지 마. 기대지 마. 어. 아! <웃음> 아나 내가 이거 하게 되날니 인샬라. 야, 나 괜히 올라왔다. <웃음> 야! 우와! <웃음> <웃음> <웃음> 도겸아 밑에 보지마 일단 와 오케이 <웃음>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웃음> 할수 있어 너를 깨보자 한번 네. 너 진짜 무서울 텐데 아 그렇다 못하는 거냐 민규 이미 다리를 풀렸는데 <웃음> 근데 저기 올라가면 다리 힘 풀리더라 어 민규 이미 풀렸어 어, 다리 힘 풀리더라 민규 형은 진짜 다행이다 안 걸려줘 그래 좀 보여 나 이거 하고 싶어 나도 깨보고 싶다 그치. 나를 깨보자 오늘로서 형의 형을 이겨내는 거야 네. 나를 뛰어넘자 네. 난못 뛰어넘 <웃음> 나도 진짜 신고 뛰어줘 진짜 너 멋있다 아직 안 뛰었어 아직 안 뛰었어 <웃음> 나도 대 멋있게 뛰어줘 와. 할수 있어? 와 도겸아 진짜 너 멋있다 응 도겸아 살면서 한 번이야 한번형 한 <웃음> 살면서 한 번이고 와 이거 아니야 살면서 한 번이야 도겸아 그냥 자유로 드로, 자유로 드롭이야 도겸이부터야? 도겸이부터야? 와, 도겸이 뛰면 대박이다. 근데. 아, 근데 도겸이 생각보다 안 망설이고 뛸거 같은데. 엄청 망설일 거 같은데. 아, 지금 것 이미 함께. 이미 저기에 들어갔다는 건 바로 뛰라고 내보낸 거거든요. 아, 그래. 어. 우리 할수 있어. 이보다 더 힘든 거 우리 해내 왔어, 형. <웃음> 형 힘을 좀 줘. 도겸 화이팅! 가서 도겸이 할수 있다! 렛츠 고 DK! 아. 먼산, 먼산. 가자! 오도 어, 같이 오오 다리 나왔어 나왔어 와, 와. 오케이? 어, 거의 나왔다 좋다 이도겸 이도겸 도겸 한다! 오오 오오 아, 오케이! 와 멋있다 이도겸 멋있다 야, 이거는 이제 찍어야 돼어 도겸 할수 있다! 가자! 와 도겸이 뛰면 진짜 감동적일 것 아, 같아 가자! 약간 진 도겸이 뛰면 약간 눈물 찔금 아니야? 좋아, 좋아. 미안해 아니야 뭐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멋있어 괜찮아 아주 멋있어 아안 아, 떠져 천천히 해 천천히 도겸이 가자 할게 오케이 아, 할 거야 나잘짜 할게 어. 할수 있어 뭐야? 잠시만요 뛰면서 나가자 아, 도겸이 뒤로 들어, 들어갔어 아니야 한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라고 생각하자 마이러스 1인데 어어어어 <웃음> 왔어 왔어 우와. 왔어 한보 왔어 야. 오케이 아뭐 있어 형 그냥 가는 거야 이거 괜찮아. 뛰면 이제 겁 없는 도겸 형 되는 거야 응. 나 그러고 싶어 어할수 네. 있어 멤버들 나뛸수 있어? 뛸수 아아 있어 진짜? 아아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아아 멋있다 나 우지 형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자 야, 겁쟁이 아니야 멋쟁이야 홈런 대박 나고 아아 가자! 가자 사랑해, 사랑해! 당해! 형이 거침없이 해서 그랬잖아 막힘없이 나는 go! 뭐해 안 하고! 뭐해 안 하고! 가자! 오! 사! 사! 예! 오! 와 예! 오! 나와 예! 오! 와 힘 풀렸어, 힘플렸어 천천히 멋있다, 멋있다 이게냈네나 근데 손이랑, 손이랑 발 너무 파닥파닥 파닥 거렸지 아니, 오히려 너 너무 파닥파닥 파닥 안 거렸지 와, 어. 압 <웃음> <웃음> 진짜, 로 <진짜, 진짜. 웃음> 어느리 <어른이> 한 20분을 <웃음> 도겸이 찍었는데 야, 20분 동안 <웃음> 진짜로 몇 분을 찍다가 <웃음> 아, 유 이제 안 찍겠다, 이거 앉았는데 어, 뭐야? <웃음> 고생했어, 도겸이 형! 야, 디노 남았어 잘했어. 아까 전에 멘트 짠거 알지? 이제 해? 이노야 좋은 컨텐츠였다! 멋있는 엔딩 하자! <웃음> 넌최고의 막내야! 이찬! 너 마지막 차례! 너가 주인공이야! 형들이 맨날 짓궂게 굴어서 미안해! 어우. 사랑해!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고잉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에도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웃음> <웃음> Woo! Wow!